안녕하세요. 수원이에요.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명이 됐어요! 구독해주신 이웃분들과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홍콩 레시피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마파두부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던 고추기름과 볶음 다짐육이 들어가는 레시피랍니다 맛있는 마파두부 만들기 시작할게요 먼저 마파두부에 들어가는 재료 손질을 시작할게요 당근 3분의 1, 빨간 파프리카 반개, 노란 파프리카 반개, 대파 한 대를 잘게 썰어주세요 두분은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주세요. 전분물은 전분가루 한큰술물한큰술 섞어서 준비해주시고요. 모든 소스는 미리 계량해두세요. 중식은 센 불에 휘리릭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면 재료가 탈 수가 있어요. 미리 계량해두고 바로바로 바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두 반장 한 큰술 반, 간장 한 큰술 반, 맛술 한 큰술, 굴소스 한 큰술, 치킨 스톡 반 작은술, 고추기름 네 큰술, 고추기름 한 큰술 더, 볶음 다진육 한 컵, 물두 컵.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먼저 웍에 불을 켜고 열이 오르면 고추기름 네 큰술을 넣고, 대파를 넣어 볶아주세요. 대파 향이 올라오면 볶음 다짐육을 넣고 조금 볶다가 마늘 한 큰술, 생강 조금 넣어서 또 볶아주세요. 이제 두 반장 한 큰술 반을 넣고 볶다가 간장 한 큰술 반또 넣어 휘리릭 볶아주세요. 썰어둔 채소를 모두 넣고 볶아주세요. 채소가 어느정도 익으면 물 2컵을 넣어주시고 굴소스 한큰술 치킨스톡 반작은술, 설탕 두꼬집을 넣어주세요. 이제 썰어둔 두부를 넣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전분분을 넣어주세요. 마무리로 참기름 한바퀴, 고추기름 한큰술 둘러주시면 끝! 이제 덜어둔 밥 위에 올려주시면 마파두부 완성! 직접 만든 고추기름을 써서 풍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무리 ASMR 듣고 가실게요 오늘 요리도 정말 맛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